트럼프가 지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지는 것이고 트럼프가 지는 것은 공산주의가 이기는 것이고 대한민국에도 불행이 찾아온다는 것이고 그 정도로 우리가 겪을 충격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미국은 어떻게 되고 있는 중일까요 미국은 순조롭게 정권의 이양이 되고 있는 중일까요 조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자로 확실하게 굳어진 것일까요? 사실은 모든 것이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답입니다. 대한민국 주류 매체들은 전혀 이것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조 바이든이 정권 이양을 순조롭게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뉴스매체, 미국의 뉴스매체, 그리고 뜻있는 유튜버들의 뉴스를 들은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압도적인 다수의 언론 매체들이 진실을 보도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믿도록 길들여졌고 그리고 수많은 언론들이 보여주는 그 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 창의 색깔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빨간색으로 보게 되는데 사실은 세상이 빨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세상을 초록색으로 유리창을 만들어서 보여주면 세상을 초록색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초록색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몇개 되지 않는 진실을 보도하는 뉴스 매체들, 그 중에서 에포크 타임즈가 최근에 굉장히 큰 부각이 되고 있는 언론 매체입니다 미국의 cnn 폭스뉴스 mbc 뉴스 abc 뉴스 워싱턴 포스트 수많은 주류 매체들이 있지만 그 주류 매체들이 하나도 보도하지 않는 사실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에프크 타임스의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기사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어, 제가 때때로 영어로 된 글을 직접 같이 읽게 되는 이유는 그 영어의 원문이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의 워딩이 굉장히 리얼하게 그 현장감을 전달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체적 뉘앙스 그리고 그 단어 하나하나가 품고 있는 강렬함 이런 것들이 단순히 한국말로만 했을 때와 영어의 그 속뜻을 보여줬을 때의 그 느낌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때때로 제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서 전달하는 것이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뉴스의 전달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략 5시간 전에 뉴스가 이런 게 떴습니다 트럼프 플라워 the idea of a special counsel. 트럼프는 특별 검사라는 아이디어를 띄웠습니다. to investigate election fraud allegations. 선거 사기 주장을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 검사라는 아이디어를 최근에 띄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 트럼프는 행정명령이나 예를 들어서 외국이 개입한 것 때문에 중국이 선거에 개입하고 다른 나라가 미국의 선거의 무결성을 해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쌓아 나가고 있지만 극단적인 방법 그러니까 행정명령을 발동하거나 예를 들어 계엄을 발동하거나 하는 그런 사태를 되도록이면 피하고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서 법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주변에 예를 들어서 에일리라든가 루디 줄리안이라든가 이런 조언을 하는 법률가들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그들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조언을 따르지 않고 특별검사를 임명할 가능성을 내포하는 그런 그 트위터 하나를 날렸고 이것이 지금 뉴스화되고 있습니다.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젷트 트럼프 플로리드 The idea of a special counsel 이 특별 검사라는 아이디어를 띄웠습니다 To investigate election fraud allegations 선거 사기 에 관한 주장을 조사하겠다는 말입니다. After seeing the massive vote of fraud in the 2020 presidential election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그 거대한 투표 사기를 목격하고 나서 자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I disagree with anyone. 난 어떤 사람의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That things are strong, fast, and fair. Special counsel is not needed. 강하고 빠르고 그리고 공정한 특별 검사가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생각에도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거는 말을 약간 돌려서 했지만 특별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의 말이란 여기서 누굴까요? 트럼프가 염대 두고 있는 시드니 파워를 견제하는 주변의 좋은가들 주변의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특별검사가 가장 강하고 빠르고 공정하다 라고 생각하는 트럼프의 속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The President wrote on Twitter, 트위터에 그렇게 썼는데 This was the most corrupt election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우리나라의 역사상 가장 부패한 선거였다 이것은 그리고 it must be closely examined 철저하게 조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절묘하게 시간이 맞아떨어진 것은 트럼프가 윌리엄 바가 법무부의 장관으로서의 재직 마지막 날 이 얘기를 꺼낸 거란 말이죠. 그래서 트위터상에서 개인적으로 이런 걸 시사했는데 선거 사기의 주장을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검사를 시사했던 것은 사실은 It comes the same day as 자 어떤 날과 똑같은 날이었냐면 Attorney General William Barr's last day William Barr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마지막 날 일대와 같은 날그 같은 날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고려 중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검사를 임명한 전과 후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동안 행령 명령을 왜 고려치 않느냐 이런 말도 많고 또왜개엄령을 선포하지 않느냐 이런 말도 많았지만 그러나 대통령으로서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무리수를 두기 전에 최대한 법적 절차를 중시한다는 것이고 법무부 윌리엄 바라고 하는 배신자가 존재하는 한 트럼프가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반대 부딪힐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윌리엄 바가 떠나는 이후에 이것을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이고 윌리엄 바가 없는 상태에서 특별검사를 후임자가 지명을 해서 그래서 특별검사가 임명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선거의 결점이 선거의 옳지 못함이 선거의 잘못된 부분이 공식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가 어떤 범죄를 특별하게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검사가 임명이 되는 것인데 그 특별검사가 임명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국가적 차원에서 이것이 범죄 행위였음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그 상징적 의미까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임명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염두에 둔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그 다음 얘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니 파월 변호사가 트럼프가 염대두고 있는 특별 검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는 하 그런 추측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린 파월이 아닐까 이런 그 추측성의 얘기죠. There has been speculation 어떤 추측이 있어왔습니다. That lawyer, Sidney Powell, Sidney p o w e 변호사가 may be appointed 임명이 될 수도 있다 as a special counsel 특별 검사로 말이죠. 그래서 to investigate election fraud allegations. 선거 사기 주장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 검사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 지명될 가능성이 있다 The rumors emerged 그 소문이 부상했습니다 following media reports, 대중매체의 보도에 뒤따라서 말이죠. citing anonymous sources that Trump had floated the idea of installing power into the position. 트럼프가 띄웠다는 거죠. 시드니 파워를 그 지위, 특별검사라고 하는 지위에 임명하겠다는 생각을 띄운 것이다. during a meeting at the White House, 백악관에서의 어떤 모임을 가졌는데 with other senior 80s, 다른 고위 측근들과 그리고 멤버스 오브 히스 리걸 팀 법률팀 멤버들과의 한 모임에서 파월을 특별 검사의 지위에 앉히겠다는 생각을 트럼프가 띄웠다라고 보도하는 여러 어노니머스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하면서 이런 보도와 이런 소문들이 뒤따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파월의 트위터를 살펴보면 파월도 자신도 이 본인이 특별검사로 임명될 것을 암시하는 트위터를 한번 날린 적이 있었습니다. p o w e l s Twitter account, 타 파월의 트위터 계정은 late Wednesday 수요일 날 늦게 shared a post 이 포스트 하나를 이, 공유했는데 그 포스트가 누구냐면 former National Security a d v i s o r General Michael Flynn 이 마이클 플린 중장이죠. 이 중장으로부터의 포스트 하나를 공유했는데 who wrote? In response to Trump's Twitter post, Trump가 트위터를 게시한 그 게시물에 대한 댓글로서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President Donald Trump, t r u 대통령, 당신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 What my choice is, s y e n e y Power. 나의 선택이 무엇인지, 즉 Sydney Power인지를 당신도 알고 있다. Why? 왜 그러냐? Because she, Sydney Powell이죠. Sydney p o w e l l will we'll go to the truth, 진실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기 때문에. And 그리고 that scares, 바로 그 진실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그것이 scares the hell out of everyone, 모든 사람들을 아주 경악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파월 자신도 언질이 있었다는 것을 이 트위터로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수요일 날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이라는 민주주의가 성스럽게 발달한 나라, 전세계 민주주의의 성지가 된 나라, 자,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꽃은 무결한 선거에서 비롯되는데 이 선거가 무너졌고 외세의 개입으로 인해서 선거의 고결성이 말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는 성스러운 일에 트럼프가 나서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왜 트럼프가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트럼프 자신의 목소리로 잠깐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resident shared a lengthy video message. 하루 앞전날에 대통령은 아주 긴 비디오 메시지를 공유했습니다. Explaining 이런 설명을 하면서 말이죠. Why he is determined to pursue All legal and c o n s t o s 왜 그가 이러기로 결심했는지, 그러니까 모든 법적인 그리고 헌법적인 수단을 추구하기로 결정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To p the t e f t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대통령 선거의 절도 행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죠. And 그리고 called on the American people 그리고 미국인들에게 to raise their voices.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And 그리고 demand to correct the injustice. 목소리를 높여서 그래서 그 불의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Americans must be able to have a complete faith. 자 미국인들은 완전한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뭐에 대해서요? In the confidence of their elections. 그들의 선거의 믿음에 있어서 완전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한다. 트럼프의 얘기입니다. The fate of our democracy. 우리나라의 운명은 depends upon it. 그것에 달려 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비디오 성명에서 말이죠. Now is the time. 지금이 그때입니다. Now is the time for the American people, 미국인이 to raise their voices, 그들의 목소리를 높일 지금이야말로 그때입니다. And 그리고 demand, 또 요구할 때입니다. That this injustice, 이런 불의가 be immediately corrected, 즉각 바로잡혀야 할 때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번에 양보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선거의 무결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도둑맞았기 때문입니다. 표들이 도둑맞았고 트럼프를 찍은 수많은 표들이 사라졌거나 또는 바이든 표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불법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확인한 사례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그런 부분 Our elections, 우리의 선거는 must be fair, 공정해야 한다. They must be honest, 우리의 선거는 정직해야 되며 They must be transparent, 투명하고 그리고 they must be 100% free of fraud. 100% 사기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다음 부분도 좀더 읽어 볼까요? We w o n t this election by the magnificent landslide. 우리는 이번 선거를 거대한 이거 뭐죠? 산사태란 뜻인데, 어마무시한 표차로, 압도적인 표차로라는 의도로 이렇게 쓴 겁니다. 압도적인 표차이로 우리는 이번 선거를 승리했습니다. And 그리고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know it. 미국의 시민들은 그것을 합니다 They are demonstrating, they are angry, 그들은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그들은 화가 나 있으며, they are fearful, 그들은 두려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역사상 이렇게 많은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demonstrating,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Stop the steal, stop the steal 하면서 They are angry, 그들은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민주주의가 사라진 세상에서 살게 될까 봐. 언감생신, 생각이라도 한 적이 없었던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사라진다고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의미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We cannot allow a completely fraudulent election to stand. 우리는 이 완전하게 사기적인 선거를 서 있도록 허용할 수 없다. 이 거대한 사기적 선거를 세워둘 수 없다. 무너뜨려야지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트럼프는 말했습니다. One of his most solemn duties as a president,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엄숙한 의무 중에 하나는 is to protect the integrity of Americans, sacred right to vote. 미국인들의 성스러운 투표권에 인테그리티,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트럼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거의 무결성을 보호한다. 대통령으로서의 순고한 사명입니다. 트럼프가 만약 이것을 이대로 좌시한다면 어, 모두가 실망할 겁니다. 좌절할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저 자신도 며칠 동안 밥이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고 지금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선거가 도둑질 당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지는 것은 곧 자유민주주의가 지는 것이고 트럼프가 지는 것은 공산주의가 이기는 것이고 트럼프가 지는 것은 대한민국에도 불행이 찾아온다는 것이고 그 정도로 우리가 겪을 충격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1월 6일 미국의 하원 의원들 23명 그리고 상원에서도 대여섯 명이 이미 이번 선거의 무결성에 하자가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이것을 합법적으로 뒤엎기 위한 어떤 이의 제기에 나설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절대 불의한 자들의 손에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볼 트럼프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정말 전륜의 기술과 어, 솜씨로 이번 일을 합리적으로 잘 풀어나갈 것으로 그리고 어떤 수단도 쓸수 있지만 그러나 트럼프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최상의 합리적인 방법과 자신이 대통령으로 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쓰지만 그러나 잘못 썼을 때 적들에게 빌미를 줄수 있는 어떤 우려 이런 것까지를 다 차단해가면서 정말 치밀하게 이 일들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을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김천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